제가 오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버컬입니다 오늘은 후두내리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배우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꼭 후두내리기를 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성악을 하시거나 뭐 뮤지컬을 부르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거의 안 하시고요. 가요를 부르시는 분들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 오픈도 보컬의 현역 뮤지컬 배우들, 그리고 현역 가수들. 레슨을 이렇게 두 부류의 분들이 받고 계신데, 뮤지컬 배우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시고요. 가수분들, 대중 가요 가수분들은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취미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컬 레슨에서도 뭐 어떤 분들은 아 그거 후두내리기 하지 마세요. 그거 뭐 필요 없어요. 후두내리기 뭐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아, 후두 내리기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라는 큰틀 안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성악,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보면, 자, 성악에서의 이 소리의 특징은 성악은 성종별로 한 가지의 소리만 내기 때문에 후두내리기를 필수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예를 들어서 성악 성종 중에 어, 내가 베이스다 뭐 혹은 마리톤이다 뭐 테너다 이렇게 이제 구분 지어 봤을 때 테너가 베이스의 음역대를 내질 않아요. 노래를 부를 때 베이스가 마리톤의 음역대를 내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성악이라는 분야는 후두내리기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뮤지컬 발성 알려드릴 때 노래 불러드렸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일단 한번 보고 오실게요 절실한 기도 신이여 가서서네 영상 잘 보셨나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후두를 내려서 성대접촉률이 굉장히 이 진한 소리가 나오죠 자 그런데 가요를 부를 때는 이렇게 할수 있나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도 안 되죠 가요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숨이 나와주면서 이 느낌이 발생되기 때문에 가요에서는 제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가요에서는 후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요에서는 절대 후두를 완전하게 내려서도 안되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후두내리기를 배울 때뭐 가요를 부를 때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후두를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라고 하는데 가요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부르지? 이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학생이었을 때가 있잖아요 레슨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 받았는데 단한 분도 이런 말씀을 해준 적이 없어요 어, 가요는 후가 어느정도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거를 노래를 제가 부르고 나서 한 7,8년 정도 뒤에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아 후두라는 건 가요에서는 특히 어느정도 올라갈 수 밖에 없구나 그걸 그럼 내가 인정해야겠구나 라는 걸 꼭 캐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 가요를 부르는 사람인데 후두를 저는 그러면 내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정말로 나는 후두를 안 내리고 그냥 노래를 부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요를 부른다고 해서 후두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가요를 부르시는 분들은 후두내리기를 더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제가 후드 후두 가요에서는 후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후두내리기를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후두를 내리는 걸 무조건적으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후두내릴 때는 가요 부를 때 후두내리는 이 연습 중에 가장 좋은 건 흉곽확장 가슴만 이렇게 확장해도요 턱이 자연스럽게 뒤로 당겨지면서 후두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흉곽 확장, 자세를 통한 간접적인 후두 하강을 유도하라는 라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 훈련들을 통해서 후두를 내려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는 라 것입니다 가요 부를 때는 숨이 어느 정도 나가거든요 이때 이제 자세를 통해서 숨은 쓰되 후두를 약간 하강해서 성대 접촉률은 성악을 부를 때보다는좀 떨어지겠지만 후두 연고를 최대한 하강을 해주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늘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사랑이란 놈그놈 그 앞에서 언제나 나는 웃음거릴 뿐 사랑해 널 사랑해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 가슴이 멍들고 맘에 눈은 멀어도 다시 또 바뀌는 그 제가 일부러 숨을 좀더 써봤어요. 자세를 이용한 간접적인 후두 내리기를 통해서 숨을 쓰더라도 중고음에서 내가 성대 접촉률을 반영해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성악이나 뮤지컬 발성이 가능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가요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이제 하시거나 가요에서도 저처럼 숨은 쓰된 후두내리기 후두내리기를 통해서 중고음에서 피치브레이크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후두내리기가 꼭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 있고 전제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후두내리기 이 영상을 통해서 개념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습을 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오픈 더워컬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요. 피드백 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제가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